오늘은 일곱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고 이름 붙여진 지리산 칠성 계곡이 왔습니다. 지리산 칠성 계곡은요, 설악산 천물동 계곡, 할라산 탐라 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불리는 곳으로 현재는 추석리에서 천왕봉까지 9.7km 구간 중 비선당 통계소까지 약 4km 구간만 개방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마의 까딱고개 예, 이 고개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이 까딱고기는 올라올 때마다 아 힘든 까딱고개 올라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웃음> 예두이동마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계곡들어서자마자요 계곡소리, 물소리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길도 좋고요 언제 깔딱고기를 걸었냐, 뜻이 아저그냐 이제, 길도 너무 좋고요. 여름에는 정말 길이상 계곡만큼 좋은 데가 없죠. 칠성계곡은 우리나라의 3대 계곡 중 하나로 7개의 폭포가 있고요. 자연 생태가 우수하며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랍니다. 도안부터 엿섬의저현까지차 오르지만요, 거기를 넘으면 두지동 마을 쉼트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두지 마을이다 두지 마을 두지는 뒤지를 뜻한다고 하네요. 가야 구형왕이 굴량미를둔 곳이라 그리 불렸다고 합니다. 칠성계곡과 백무동의 갈림길입니다. 주지동 마을 심천대데요 주지교를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비선당 통제소에서 천황봉까지약 6km 구간은 휴신형제로 탐방이 근유되어 있는데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4개월간은 사전신청 예약자에 하나여 매주 월요일 국립공원 직원의 안내로 7성 계곡 전 구간 탐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한 경험서 들리니까요. 계단 너무 뭐 힘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산 옥수수 마리는 질산 옥수수도 좀 먹고 가고요. 차는 쉬엄쉬엄 천천히 타야 됩니다. 약간의 또 깔딱 고기가또 나타났네. 장마비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낙격들이요싹 쓸려 내려갔네요. 칠성덕, 옛말 쉼터가 나타났네요. 벌써 다녀오신 분들이 많네. 이제는 선녀들이 목욕을 후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녀탕을 향해서 다시 출발! 아, 이쪽때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천만대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선 단까지는 벌써 1.4km밖에 안 남았네요. 아, 끈질게 생각나는 이끼가 엄청나게 되는 거야. 둥골레 계곡 물소리가 좀청 멀리 들리네요. 아직 멀었냐고. 천여탕 나오면 됩니다. 책을막아먹어 하나 묻어요.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 있네요 산면단 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 엄청난 바위의 무게를 버티면서도 쓰러지게 생겼네요 진짜 <웃음> 선녀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쓰러지게 생겼어 산에 할때저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떨어지는 낙서가 좀 조심하셔서 러는 것이 시아 아주 좋을것같습니다 계곡 아소리에요았습니다 땀도 금는아네요았습니다러시는아아주 뿌리 계곡이 <목소리> <쪼나와줘, 꿀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잠이 왔는데요. 선녀도 놓고 나무꾼들만 건강 나이많습니다 공유탕을 지나서 비선동을 향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정말 발걸음 떨어지지 않지만 또 다시. 네, 비전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너무나 아주 멋집니다. 아 이쪽 다리 장난 아닙니다 이거 출렁출렁하죠 어, 갑니다 이제 성재소 서울의 무상화 드디어 통제가왔네요 여기까지는 상식 개방 구간으로요. 누구나 언제든지 올수 있지만 이경계 넘어는 한방 예약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 아쉽게도 천왕봉이는 어리지 못했지만요. 칠성 계곡의 아름다움을 맡겨할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